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수행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는가요? 예 오늘은 첫 번째 불자의 신앙 믿음을 얘기했죠? 예두 번째 불자의 종교의 만남 했죠? 예예 예. 오늘은 세 번째잖아요? 예예 예. 세 번째 주제인 불자의 사유적 삶이 있죠? 예예 예. 깨우침 깨우침 부처됨예 수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행이요? 예예 예. 예, 예. 우선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우리 불자들이 예. 절에 오는 신앙적 생활과 종교적 생활이 아주 쉬워요. 그런 건 예, 쉽죠. 그냥 오시거나 예. 다니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아하 맞요 그러나 막상 불교 이론 공부를 하나 예. 수행을 해보면요. 예예.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예예예. 저 역시 예. 오랫동안 공부하고 예. 수행을 했지만 예.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니 공부와 수행을 하지 않은 불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전은 예. 많죠. 예. 또 한문으로 돼 있죠. 예. 쉽게 번역된 것이 있는데도요. 예. 한문이 마치 부처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우리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중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아, 그, 참고로. 예. 한문 번역은요. 오류가 30, 40%가 된답니다. 와, 그렇게나 많아요? 예, 예. 왜? 빨려 버무를 갖다가 한문으로 번역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행은요. 예예. 예. 남방 불교도 있고요. 예. 북방 불교도 있으니까. 예.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할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지도하는 스승이 있죠. 예. 스님을 예예 예. 잘 만나야 돼요. 아, 스님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예예. 예. 불교의 모든 기준점 있죠. 예예. 예. 출발점은 예. 초기 불교인 남방상자부불교가 있어요. 아 남방 불교가 불교군나 네. 예.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예. 대승불교 있죠? 예, 예. 밀교 있죠? 예. 가야 완성이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순서예요 순서.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어디 한쪽만 공부하면 예. 원 있죠? 둥그란 원. 예. 원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 원이 안그려지니 예. 오늘은 난방불교 음. 있죠? 예. 수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알려주세요. 불자의 사유적 삶, 옛방불교에서 예. 말하는 이먹고 있죠? 예, 예. 그 수행의 길, 예. 깨달음의 방법, 예. 목표, 붓다가 되기 위한 것 있죠? 예, 예. 붓다 담기, 부처 됨, 예. 깨우침의 삶 있죠? 예, 예. 알아차림, 예. 신앙적 삶과, 예. 종교적 삶을 통해 한층 더 향상된 깨우침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 어. 즉, 수행자의 삶이고 생활이에요. 예. 되어감을 통해 부하바나 배웠죠? 예, 부하바나. 뭐뭐가 바꿔진 거. 예, 예,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아, 바꿔야 됩니다. 곧 경전의 이론을 통해 예. 수행으로 바꿔줘요 감을 말하며, 예. 보살 생활이나 부처됨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준비는 출가자나 재가자 공통적으로요. 예. 첫 번째, 자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라? 예. 내가 붙다의 공부를 통해 원을 세우고요. 예. 수행하여 자신이 예. 준비됨을 봐야 돼요. 아. 출가자나. 예, 예. 굉장히 그래가지고 보살의 마음으로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제가자는 예. 가족과 주위 환경에 어떻게 소통되고 예. 행복됨을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 것을 봐야 돼요 예. 사회의 전반적인 적응과 참여 기여도를 봐야 돼요 예, 예.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려야 돼요 뭘로싹티로 예. 정진으로 변화됨을 관찰해야 돼요. 예, 또 잘해라. 주인공을 찾아 주인공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청정한 생활, 계율을 지켜야 하고요. 예. 결국 행복은 깨달음이라고 나는 봐요. 아... 알아서 지혜가 돼서 완전하게 아름 름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바람을 배웠죠? 네육바람을 예, 배웠죠 할정도 배웠죠? 네 예, 배웠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 예, 어려워요 근데 예. 그리고 자유롭게 돼야 돼요 예. 자유롭게 된다 해서 아무렇게 사는게 아닙니다 예, 예.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지 않고요 예. 무가에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처님 보세요 예. 원효스님 보세요 예. 유마거사 보세요 반거사 예. 보세요 솔고사 있죠? 예, 예.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예. 정말 남을 인정하고요 예. 소통시키고 법을 베풀고 걸림없이 살면서 자기가 예. 하고자 하는 일과 원하는 일에 자유자재로 힘통을 부려 성공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인상과사님도.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은 참 쉽습니다. <웃음> 말 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어요, 스님. 행동과 실천은 예. 매우 어려워요. 저같이 출가자가 해봐도. 예, 어렵죠. 그러나, 굽히지 않고, 예. 계속 인욕으로 참고 있잖아요. 끈질기 하는 네, 거죠? 예. 될 때까지 노력하면요, 안 되는 게. 나도 된다고요? 되죠, 아, 되죠. 이게 중요하죠, 스님. 그리고 이 살아있는 몸으로 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움직이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을 위한 준비 방법을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첫째, 신구이 있죠? 삼업을 예. 청정 해야 돼요. 예, 예. 결국, 나라고 생각되는 오은이 있죠? 이 오은, 몸과 예, 예. 마음을 통제해서, 예. 나감이 있죠? 나가고, 정지하는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판단해가지고 잘 하죠. 그렇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탐진치 삼독을 예. 놓아버릴 줄 알고, 열개할줄 알아야 돼요. 버리라. 예. 네. 그리고 오개 배웠죠? 예. 오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욕심과 성냉과 게으름과 흥분된 거 들뜨는 거 있죠? 예, 예. 또 의심 이 있죠? 예, 예. 우리 부처님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죠? 예, 들어가요. 의심, 의심하는 그런 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 정, 해,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예. 예비수행 5단계가 있어요. 예비수행요? 예. 예, 예. 첫 번째, 개본방어가 있어요. 예. 악행을 금지하고, 개율을 지키는 거예요. 예, 예. 부적절한 음행 관계 있죠? 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감감방어가 있어요. 예. 호악, 인식이에요 나쁜 거 예. 부적절한 관계 있죠. 예. 그걸 통제할 줄 알아야 돼. 예. 세 번째. 예예 예, 예. 예. 세 번째는 정념 정지가 있는데요. 예. 행동의 삼매 있죠. 행동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라 마음의 무의 규범 있죠. 예. 이런 걸 정해라는 거예요. 아... 네 번째가 우리가 음식 욕심 많죠. 예, 예. 소육 지족이에요. 수행을 만족하고요. 예. 몸과 마음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오음을 절제하라. 네. 예. 음식 조절이 있죠. 예예. 특히 소식을 하라는 거예요. 막 무조건 먹지 네. 말고 적게 먹고 가급적이면 채식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 오 개가 있어요. 예? 번뇌를 제거하고 부적절한 관계 있죠. 예. 환경 있죠. 환경이 어려워도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예예. 탐, 진 게으름 있죠? 예. 흥분됨 있죠? 예. 의심을 갖다가 잘조절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몸의 준비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앉고 서고하는 건? 예예. 첫 번째, 결과 부자가 있어요. 앉아서 수행을 하죠? 예예. 가장 좋은 자세예요. 완전한 자세가 결과 가부자예요. 두 번째, 반가부자 있어요. 예. 하나만 다리 올리는 건 예. 결과 가부자나 안될 때, 예. 힘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자가 있어요. 예. 결과 가부자나 반 가부자가 안 되고 힘들 때 예. 다리를 평평하게 놓는 거예요. 아유, 어려워요, 스님. <웃음> 그리고 나서 예. 예.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여가지고요. 예.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내 몸을. 아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 예예. 예. 그리고 등줄기를 곱게 세워야돼 이렇게. 아 세우시라고. 예, 세우라고요. 그리고 콧끝과 예. 배꼽을 맞춰야 돼 이걸 배꼽을. 맞추시라고요 예, 맞추고 맞춰야 돼요. 예예. 예. 마주보게 하고 예귀 있죠. 예. 귀와 어깨를 예 수직으로 하고요. 수직으로 하고요. 혀 있죠. 혀. 혀끝을 입천장에 대야 돼 이렇게 말아가지고. 아유. 그 다음에 예. 입술과 어금니를 예. 맞닿게 하고요. 손이죠 예, 예. 손. 있죠, 손. 예, 손이. 손은 부처님 선정인이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양쪽 무릎에다가 예. 이 손바닥을 우로 해가지고 예. 놓고 예.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예. 한 시간 내지 네 예.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아, 엄청 졸리 그러면 일어나서 예. 행선을 해요. 그러니까 걷는 걸 행선이라고. 아, 행선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갖다가 예. 수련의 원칙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조신이 있어요. 이건 뭐냐? 예. 바른 자세 있죠. 바른 자세. 평자, 반가부자, 예. 원가부자 있죠. 예. 예. 요런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식이 있어요 조식이요? 바른 호흡이에요. 이건 이제 아나빠나 사티라고 하는데 예. 들숨, 날숨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 들어마시고요. 예. 코로 숨쉬어요. 아 그렇구나. 예예. 조심이 있어요. 예예. 예. 세 번째. 바른 예.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 번뇌를 제거하고 예. 수행의 장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좋죠. 네, 네 번째가 예. 조관인데요. 예. 바른 살핌이에요. 이건 아, 뭐냐면 싸마다 아. 윗바사나가 있어요. 예. 호흡을 갖다가 조용히 가라앉혀가지고 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관이라는 거 있는데, 예. 호흡을 갖다가 하나, 둘, 열 가지 세는 거예요. 스무 <웃음> 가지, 삼십 가지를 호흡을 세면서 살피는 걸 수식관이라고. 아, 예. 그러면, 난방상자부 예. 수행의 길을 얘기, 말씀드리요 예, 예, 예. 말씀 참으로 어렵지만, 예. 제가 개요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 것이 있다고. 예, 예. 첫 번째, 싸마다가, 싸마다, 난방불교에서도 예. 싸마다만 하는 데가 있고 이빠사만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예. 호흡만 하는 데고 관찰만 하는 데 있는데 예.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아, 두개다 알아? 예. 예. 호흡의 들숨, 날숨을 통해 멈춤을 보고 예. 고요함을 보고 삼매를 예. 봐야 돼요. 예,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서 예. 아나빠나 싸띠, 들숨, 날숨을 가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빠사나가 있어요. 입바사나. 입바사나는 나누어 본다라는 뜻이에요. 나누어 본다. 네, 예. 나누어 살핀다, 나누어 예. 관찰하는 거예요. 예, 예. 무엇을 호흡을 통해 가지고 예. 37조도풍과 예. 9차재정이라는게 있어요. 전 천하게 예. 어려워요. 그리고 16관법이 있는데 16가지 호흡법 동작과 예. 이걸 보는데 뭘로 기준으로 삼냐면. 예. 하념초와 칠각지로 작동을 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세요첫 번째 긴 숨을 느끼면서 예, 느끼면서 들으시고 내쉬어라. 들으시고 내쉬어라. 예, 예. 짧은 숨을 들으시고 내쉬어라. 내쉬어라. 아. 세 번째는 예. 몸의 동작을 느끼면서 들으시고 내쉬어라. 네번째는 몸의 평온을 예. 느끼면서 들으시고 내셔라 이거 아, 네, 네 가지 했죠? 예. 이네 가지 호흡을 신념초 있어요 신수신법이 있는데 신념처로 보는 거예요 아숨 쉬는 것도 네 예. 호흡을 행주자와 있죠 예. 일상생활의 행위 있죠 예, 예.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고 사대라고 있어요 예. 지수화풍 있죠 예. 5대는 공이고 예. 6대는 시계예요 예. 그리고 32 부정이 라는 것이 있어요 예. 예. 12처 있죠? 예. 육군, 육경을 조심해서 보는 거예요 또오을 예. 내가 보면서 백골관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백골이 되죠? 예. 부정관 있죠? 예. 썩죠? 예. 썩어요. 호흡을 통해서 예. 이 편안한 경안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아. 네 번째 다음에 예. 다섯번째는 희열감을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쉬어라요 아, 기쁨을 느끼면서 예예 예. 여섯번째는 예. 행복감을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쉬어라요 예. 일곱번째는 작용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쉬어라요 숨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예. 여덟번째 있죠 예. 평온해가는 마음을 느끼면서 들이시고 내쉬라는 거예요. 이네 가지를 수념처로 보는 거예요. 그 수념처는 괴로움, 즐거움, 불고, 불락, 느낌을 통해 예. 평온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예요. 네. 마음을 바라보며 느끼면서 들이시고 내쉬라는 거예요. 열 번째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느끼면서 들이시고 내쉬라는 거예요. 열, 한 번째 있죠? 네. 집중된 삶의 마음을 느끼면서 들이시고 내쉬라는 아, 거예요. 맞네요. 예. 열두 번째가 자유로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내쉬라는 거예요. 이, 이네 가지를. 내쉬라 네. 생각하고. Yeah. 신념처 있죠? Yeah. 신념처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삼독심이라든가 오성장애 있죠? 오게 yeah. yeah. 산매 yeah. 그래서 해탈을 갖다가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세 번째 있죠? 부상을 yeah.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들어심과내심을 보라는 거예요. Yeah. 열네 번째가 열버짐이 있어요. Yeah.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들이시고 내쉬라는 네 거예요. <웃음> 열다 번째가 예. 뭐냐면 소멸되어가는 탐욕 있죠? 예, 예. 이걸 느끼면서 아 들이시고 내쉬라는 네 거예요. 예, 좋... 그리고 1 6 번째가요 예. 놓아버린 마음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들이시고 내쉬라는 네 거예요. 아 숨쉬는 것도 그렇 그렇죠. 숨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웃음> 수행에서는 그렇죠. 엄청 어렵죠. 이네 가지 방법을 범렴초로 보라는 거예요. 아. 생기와 소멸, 오개의 생기와 소멸, 집착된 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온 있죠? 예. 육군, 육경 있죠? 예. 감각 대상을 칠각지를 통해가지고 버릴 사 있죠? 우패카라고 그래요. 예예. 그것이 친구가 우정이 되는데, 성자된 모습을 삶을 보라는 거예요. 아, 예. 참 어렵죠 오늘.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글자들이 따라서 하겠어요? 하시는 글쎄요. 분도 있지만 예.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건 뭐냐? 첫 번째 가나선이라고 그래요. 가나선. 그리고 화두선이라고 그래요. 예. 이걸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예. 문제지 있죠. 문제지. 우리 예. 시험 볼때 문제지 가져죠. 예. 그 문제지가 1700가지가 돼요. 오.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앉아서 이 먹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먹고 이 먹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묵조선이 있는데 화두가 예. 하나예요. 거기는 예. 내가 왜 부처인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묵조선. 그리고 참조로 말씀드리면. 예. 이론적으로 37 조두품이 있는데 예. 본도로 들어가기 위한 보조 수행이에요. 아.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예. 진짜 기도를 하려면 연습 기도를 하고 본기도 예,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죠. 이것도 예.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37 조두품이 있고 예비 수행이 있고요, 예. 본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념처가 있어요. 신, 수, 신법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사, 정근이 있어요. 예. 지약과 선지약, 선역, 선증이 있어요. 예. 세 번째, 사신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의욕과 근심과 사유와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오근이 있어요. 예. 힘을 보태는 거예요. 예.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퇴근이 있어요. 예예. Yeah, yeah. 다섯 번째는 오력이 있어요. 오력 다섯 가지 힘, yeah. 심력 정진력, yeah. 염력, 정력, 지력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섯 번째 칠각지 이게 수행의 기본이에요. 사념초하고 염각지, 태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선정각지, 사각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팔정도가 있어요. 팔정도 배웠죠? 네 예, 알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허? 이것을 모두 합하면 서른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조도품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불교의 수행에 본도가 있어요. 그 본도가 뭐냐면 예. 구차재정이라고 구차제정 아홉 개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홉 개 단계요? 그것이 1선이 있고요. 예? 2선이 있고요. 예. 3선이 있고요. 예. 4선이 있고요. 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리고 가장 끝이 상수, 멸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인상과사님? 저는 좀 어우 너무 정말로 <웃음> 예. 이수행은 정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우 진짜 이거 배우 그냥 불공만들은는게 아니네요 30년 동안 해봤는데 예. 정말로 어려워요, 어려워요 스님도 그러면 완전히 못깨우치셨요못 깨우쳤죠 왜냐면 작은 깨우침은 많이 왔는데 예, 예. 너무너무 심도가안 나가요 안 나간다고? 내심도가 하는 방법 수행 방법 깨달은 방법은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진도가 안 나와요 진도가 야, 그렇게 붙여도 그래서 렇게 붙여도. 그 우리 출가자의 수행법은 예. 매우 어려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문 수행가가 아니면 몹시 힘듭니다 아, 그래서 일반 자계자들한테는 아, 예, 예. 쉬운, 쉬운 방, 수행 방법으로 해야 돼요 뭘로 하냐 예. 이렇게 해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 연불 있죠 다른 연불. 방법으로요? 네, 예, 연불을 하거나 연불. 간경 있죠? 예. 경을 보거나 예. 사불 있죠? 베끼는 거그 예. 다음에 절 있죠? 예. 절을 왜해냐 예. 절을 하면은 악행이 없어져요 아 나쁜 마음도없어져고예 참회가 돼요 그러면서 또 깨달음이 와 버려요 아... 그래서 절을 정말 많이 요 그래서 절에 오면 절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예, 어. 그러면 음. 자기도 모르게 끼우침이와 버려요 예예 아,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다란이 독성 있죠? 예, 예. 진언 같은 걸 많이 하다보면 예. 신묘장구 대다한이를 해가지고 깨우치는 사람 많아요. 예예.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꾸준히 하면은 깨우침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매우 어렵지만은 예. 우리 불교에서 수행이 예. 무엇인가를 계열을 잠시 어렵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아우, 너무 오늘은 진짜 어려워요. 아, 좀 쉬운 거좀 내시라니까. 그래서, 예. 수행은 꼭 혼자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스승 밑에서, 예. 지도하에 점검을 받아야 돼요. 보습, 아, 저기, 예. 우리 인상거사님.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스님, 고맙습니다.